네, 저는 네, 관련된 안녕, 동TV요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어디에서 본 것인지 기억이 나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노선 번호 표지판입니다.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노선 번호 표지판은 1982년 도로 표지 규칙 개정 때 제정이 되고 현재의 고속도로 표지판의 모양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고속도로 표지판의 모양이 항아리 혹은 방패 모양과 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러면 왜 이런 모양을 채택해서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? 가장 유력한 것은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도의 노선번호 표지판 그리고 미국의 주간고속도로 노선번호 표지판 두 가지를 합쳐 만들어진 것 같은 모양입니다. 아쉬운 것은 이런 낯선 모양보다는 캐나다처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문양 같은 것을 사용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. 이처럼 고속도로 표지판에는 여러 가지의 미와 정보가 담겨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흔히 보는 것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. 동티뷰 썸네일에서 봤던 이 표지판은 처음 보는 거지 우리나라의 표지판은 아니고 정지 혹은 스탑을 의미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도로 표지판이야 이 외에도 지하철은 지, 주차는 주나 둠으로 순수 우리말의 앞글자 하나만으로도 그 의미를 알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야 재미있어서 소개한 거고 동티뷰 고속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다음과 같은 숫자가 표기된 작은 표지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쭉 붙어있던 걸본 적이 있을 거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그럼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?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자동차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상하지도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지 이럴 때 보험사 혹은 경찰에 현재 위치를 빠르게 알려서 수습을 해야 할 텐데 이럴 때 지금 있는 곳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점 표지판이야 이 기점 표지판은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기점에서 현재 위치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판인 거죠 초록색 바탕의 위의 숫자는 기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또 아래쪽 흰색 바탕의 숫자는 소수점의 거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다음은 알듯말듯한 조금은 헷갈리는 용어 세 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T, G 영어 톨 게이트의 약자로 유료도로에서 이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요금소라는 의미고 영어 톨의 뜻 통행료 게이트의 뜻 문으로 나눠서 통행료를 내는 문으로 기억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. 다음 두 번째 IC 영어 인터체인지의 약자로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의 진출입을 연결하는 시설물로 나간다와 들어간다의 뜻이 합쳐진 나들목이란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세 번째 JC 영어 정시원의 약자로 IC와는 다른 의미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시설물로 우리말로는 분기점 혹은 갈림목으로 불리고 있는데 i c 제이씨가 조금 헷갈릴 거야. 이럴 땐 아이씨가 나들목, 제이씨가 갈림목이니까 앞자만 따서 안아재갈로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. 성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도로교통 표지판은 운전자를 위한 길 안내와 주의 및 경고를 알려 안전운전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잊은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빼관리한다. 수고했어, 동치비요